와우 대박 짠!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뭔진 모르지만 박수 한번!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다루기 시작한지 진짜 7,8년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서도 저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강의도 하는 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다루고 있다는 소문이 미국에도 닿았나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에서 저한테 MVP라고 하는 그런 상을 줬습니다 MVP라고 하는 상이 어떤 상이냐면요 전 세계에 일단 파워포인트 이 분야에는 전 세계에 몇명 없어요 한 30명? 40명 안쪽밖에 안될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파워포인트 mvp로 선정이 된겁니다 아!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로? 진짜 제가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몇 년간 정말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번에 돼가지고 그것을 받고 난 지금 한 보름이 지났죠 한 2주 뒤에 바로 요런 것이 왔습니다 저자잔요거 보면은 mvp 키트라고 되어있죠 네 이런 mvp 키트가 왔습니다 진짜 이 MVP 키트가 제가 진짜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상장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배지, 카드 뭐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아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라 진짜 너무 긴장돼요 진짜 너무너무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걸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도대 이걸 지금부터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룸. 아, 아, 너무 기분 좋아.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이미 끝났습니다. MVP! 2017-2018 MVP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런 표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우 와우! 대박! 마이크로소프트 Most Valuable Professional Award 2017-2018. Yes! 이걸 진짜 얼마나 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요거 받으려고 제가 열심히 한거 아니겠습니까? 꼭 요거 받으려고 열심히 한건 아닌데 그래도 어찌 됐든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대박이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땡큐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저자잔 여기 MVP 지훈 리 상장 같은 그런 게 왔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키트처럼 세워 놓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걸어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저기다가 딱 달아 놓으면 딱일 것 같아. 요 영상 찍을 때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동이네요. 진짜 이거를 꼭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걸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서 몇명 없는 거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한 그런 느낌 자체가 저한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자, 이 상장 한번 봤고요. 이제 컴브레이션 키트 여러 가지가 좀 많아요. 오 뭐야? 카드가 여기 있었네. 네임 배지 네임 배지요거는 명찰인 것 같아요. 명찰, 제 명찰과 이렇게 아이디가 적힌 이런 카드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벨 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냥 라벨인 것 같아요. 라벨. 이거는 노트북 같은 데에다가 붙여놓으면 딱일 것 같아요. 노트북. 라벨도 있고요 오! 이거 MVP 배지입니다 배지. 이거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탁 해두고 옷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두면 딱 MVP 표시가 나는 거죠 근데 대신 이거는 얼마 많이 못쓸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해서 분실하면 끝장이잖아요 이거는 소중하게 집에서 보관하는 걸로 자 여기 안에 소중한 박스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대박 뭔가 묵직했어요 짜라란 이게 바로 트로피 같은 것 같은데요 와 묵직해 묵직해 요겁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MVP 트로피 와 짱이다 요게 이제 메인 트로피구요 여기 보면 요렇게 요런게 있어요 2017 2018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쏙 끼워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계속 인증을 받을 때마다 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슉 쌓이겠죠? 그러면 이게 한 총한 0개막2 0 개까지 쌓일 수도 있는 그런 트로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요거 소중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쁘다.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오! 여기 안에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져 있어요 아 인증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 어워드 프로그램 준수사항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로서 지켜야 할 그런 다양한 일반 규범들이라든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할수 있는 그런 예의 범절 같은 것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금지합니다 MVP 프로그램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모든 행동들 금지한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대리인, 관리자, 호스트 또는 다른 사용자의 사칭을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음, 당연하죠 NDA를 위반하지 않는다. NDA가 뭐냐면 바로 비밀 유지 계약인데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MVP이다 보니까 이제 뭐 비밀 유지 서약서에 대해서 서명만 하게 되면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최신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대신 그 최신 정보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식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절대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 뭔가 좀 느낌 있어. 이게 상장을 한번 받으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장이 권한이 1년 정도 갑니다 그 권한이 1년 정도 가는데 그 1년 안에 또 다양한 실적들과 다양한 영상들을 파워포인트 자료 같은 것들을 업로드해서 를 이제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 갱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워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워드를 계속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어,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 뜻일 거예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MVP가 되면 파워포인트만 하진 않잖아요. 무슨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다른 뭐, 뭐디자인이던 AI든, a 주르던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MVP 그룹에 들어가게 돼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정말 다양한 분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꼭 파워포인트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MVP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어찌됐건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프라이드랑 나름대로의 자부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그 사이에 끼게 돼서 정말 아, 좀 기쁘죠. 자, 이렇게 제가 MVP가 수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요렇게 이런 상을 받게 되었는데 아, 너무 기쁘고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분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받았던 이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고요 어,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 거니까 진 지켜봐 주시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인증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등을 이제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열심히 하는 이지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이지쌤,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 예! Yeah! 예! Yeah!